얘도 하셔래. 엥? 없는데? 나나또 미안했어. 저 식은 땀이나요. 아, 잠시만요. 어디선가 팝콘 냄새가 나거든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. 자!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까보느냐 자카르타의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친구들이 어머어머 쓰레기 보인다 쓰레기를 아니 쓰레기들이 아니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죠? 원래 시리즈물 그리고 마블 개봉을 하면은 그 전편을 한번 다 봐주고 한번 가서 봐야 하는 거라는 거 조금 이제 간추린 영상들 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이제 빨리 가볼까요? 도착하기도 전에 여기 40분이 걸려가지고 차에서 너무 잤어요 내 코골이에 내가 깨가지고 약간 어? 약간 이런 거 뭔지 아시죠? 도착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별다방 있나요?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? 와우 와우 그기 볼게요 오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. 자카르타 친절도 하셔라 엥? 없는데? 큰일 났다 여기 아닌 거 아니야? 나어떻게나어떻게나또 나 미안했어 나 몰라 음, 나 알려줘 나 지금 조금 심각해 어내 사랑 맥이다 내 사랑 어라 미씨? 아 디마나 비카서그필름 필름 어스컵 피어스컵 피어스컵 드리마카시 뭐라고 했어요 나 방금? 아. 어, 여기 한번 오는데 이렇게 힘드네 이번엔 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? 카르타 너무 넓어요 어, 식은땀이 나요 와. 어. 그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드 아씨 아니 내가 원래 기억력이 진짜 좋은데 찍고 있어갖고 내가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어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디선가 팝콘 냄새가 나거든요? <웃음> 팝콘 냄새를 제가 따라가볼게요 여기서 가까이 나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, 디마나 비어스고? 봤죠? <웃음> 제 인도네시아 실력 보셨어요? <웃음> 오! 오! <웃음> 아, 어떡해. 나 아, 눈물 날것 같아요. 그럼 마실 거를 조금 먹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마시러 지금 나왔다가 또길 잃는 건 아니겠지?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데, 제가 암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좀 긴장돼서 그런 거예요. 아시겠죠? 헐러. 여기 전까지 봤어 인도네시아 오기만 해봐 죽었어 대충 약간 좀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골듀스한 음악으로 한번 좀 깔아주세요 집중하는 진실의 미간 약간 이런 걸로 깔아주세요 아, 지금 이런거깔아졌어요변자 님. TV는 사랑하시고 해서 막 만나기 바로 직접 문이 열리기 전에 왔다. What time is it now? is r i i n g every d 그럼 저희 이제 만났으니까 먹을 것좀사 가지고 갈게요. 사랑해요 <목소리> 2,000 years later. Zim, how was it? How was it? Amazing. Wow. Yeah, amazing. I think so too. To e v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리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유튜브 뒤져보면서 내가 혹시나 놓친 그 전편에 오마주한 것들이 있는지 좀 보려고 찾아보면서 이제 있는데요 정말 아까도 영화 보고 나와서 바로 얘기했지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냥 뭐 팬이 아니었던 분들도 아마 팬될 거고 3... 스파이더맨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냐 네, 저는 오리지널이죠 모든 영화들은 항상 시리즈물은 원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잊을 수가 없어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은 자연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테크놀로지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아이언맨도 필요 없어 솔직히 토믈랜드 뭐 아이언맨이랑 닥터 스트레인지 없었으면 뭐 어떻게, 어쩔 뻔 봤어? 어? 토믈랜드 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토비라는 거 어, 이 정도? 전 사실 뭐, 그, 어떠한 말도 안 했어요, 영화에 대해서는. 그냥, 어, 삼파커 중에서 누가 제일 좋다, 어, 메이징 했다, 뭐, 어, 여성. No. 네. 두분 보세요. 세분 보세요. 저 오늘 잠못 잡니다. 마블 세계관, 어, 완벽하게 또 다시 복수를 하겠습니다. 또 솔직히, 좀한국으로 따지면은, 폭파자리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봐가지고, 더 편한 걸 수도 있겠지만, 자리도 편했고, 관도 되게 컸고, 좋았어요. 약간 근데 이제 영어 듣기 평가를 좀 하는 느낌이었죠 영어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다 알아듣지 못한 스파이더맨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복습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블 샌드 꼭 보세요 <웃음> 안녕